안녕하세요, 진방생의김피디코 I w i t h YOU.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그렇게 파도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밤새 몰아쳤다라는 증거가 여기 보이죠 물속에 들어있어야 될 톱들이 밀려나왔습니다 이 톳속에 열매가 열리듯이 이렇게 똑 소리나죠 이게 토입니다 모래 다 털어내고 말려서 다시마로 쓰면 좋겠어요 그 해조류 다시다처럼 이것만 있으면 뭐 1년 동안 한 집에 그냥 이거 좀 주워 갈까요? 어, 우주 본부장님, 어떻게 잘 하고 오셨습니까? 입사 하나요? 금메달? 그래 가지고 또 전국 대 그리고, 전 세계 대회 또 나갑니까? 이제 좀또 배부로 가야 되는데, 음, 이거 먹으니까 맛있네. 짭짤하니. 온 음. 예, 해변에 다그 밤새 파도가 여기까지 쳤던 거예요. 어제 밤에 여기서 소트영상을 여기서 제작을 했는데 아.. 아깝다 그죠? 이게 원래 다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데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데 맛있어 전세계속에 한국을 빛낸 울진방송 본부장님이 전세계를 또아 이게 맛있네 아삭아삭 소리도 나요 아삭아삭 소리도 나아 청정한 우리 근데 화면이 왜 이렇게 깨끗하진 않지 엄청 많아. 응. 아, 이거 사실 다 바다로 다시 돌려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또뭐 많아요, 무시게. 버들필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 추워가면, 해변에 있는 거 이걸 추워가면, 한 1년치는 먹겠는데, 1년치. 한 집에 이 정도면 너무, 뭐 10년 먹겠다, 10년. 이걸 갈아서. 이게 자원봉사자들 있으면, 다해소해서 바다로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생태계가 더 많이 건강해질 것 같은데 이게 다 물고기 집이기도 하고 산란장이기도 한데 바다 밑에서부터다 바위가 바 건강하다는거죠 우리 바다가 얼마나 건강합니 혹시 고기가 한 발이 들어와 있나 물이 수온이 따뜻합니다 차갑진 않습니다 따뜻하진 않고 따뜻한건 뻥이고요차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톳을 보거든 물속으로 다시 던져 넣어주세요 얘네들이 금방 또 살거든요 그리고 모양새가 이쁜게 있으면 요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깨끗한 거는 맛 맛도 보, 보기도 하고, 음 맛있어요. 여기 봐, 굴. 굴 살았어, 이게. 승남본부장님 오늘 퀸컬 리본을 갔었습니다. 어, 엄청 많이 떠내려 왔네. 멀지에 배보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짓을 하고 있죠 제가 엄마무시하게 네. 많이 떠내려 갔어요 밤새 밤에 파도가 엄청 커서 배가 못들줄 뭐 알았는데 하... 날씨가 이 정도면 벌써 뭐 우리 선플라워 울릉도에 픽업하러 갔겠습니다 울릉도에 발이 묶여서 오늘 하룻밤 더 자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아이 친구 네외가배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네, 이렇게 톳 보시거든 물에 빠뜨려주세요 저기 감성돔 잡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혼자서 감성돔 잡은 잡... 월송 바람꽃님 있는 구산해수욕장 가는 7번국도가 아니고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7번국도도 해안도로지만 7번국도가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편도 2차선으로 되어서 고... 예전에는 7번곡도가 없었 때는 이렇게도 해변으로 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이 해변길도 사실 또뭐 해방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바닷가로 더 나오면서 길이 만들어진 거니까 음 예전에는 뭐 수영하고 간, 다녔겠죠 아니면 산으로, 산길로 산 다녔죠 산길 그래서 산길이 잘나 있습니다 이 산들이 학교 다닐 때 여기 직산에 있는 사람들이 부포로 학교를 갈때 산길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네요 제가 터시 어, 굉장히 춤을 추고 있죠. 아이고 많이 추웠어요. 저기, 야, 저기, 모래밭에 있는 거는 얄, 얇아요. 조금 전에 뭉탱이는 많이 빠뜨렸으니까. 한 10, 한 5년? 1년은 아닐 것 같고. 짧게 그러면 2년 2년짜리 생명을 제가 지금 또 다시 살려주고 있습니다 올라오지 마라 그냥 그 속에 빠져 있어라 뭐 장가도 안간 사람이 출산용품은 왜 보러 갔어 바다에 가, 바닷가에 나오면 신기한 것들 많아요 태풍이 오거나 큰 파도가 치고 난 이후에는 바닷가에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가 왜 바닷가로 떠내려 왔지 토토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달렸죠 이렇게 이렇게 달린 애들도 있고 열매처럼 달린 애들도 있고 들쭉하게 나온 애들도 있고 꼭 이게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생긴 놈들도 있어요. 요것만 빠트리고 빨리 볼일을 보러 가겠습니다. 아 <웃음> 이거 초설 다시 원상 복귀 시키려고 하면은 온 해변가를 다 다녀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아, 아쉽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속에 여기 와서 스쿠버 교육 같은 거할때 스킨스쿠버 교육이라든지 해녀교육 프리다이빙 교육 같은 거를 여기 와서 하면 됩니다 좀 만져보게 이리 와봐. 그렇게 차갑진 않네요. 19도, 20도? 오와 잡았다! 노래미! 와 축하합니다! 와. 그래서 잡. 노래미 한 마리 잡았어. 요 노래미 한 마리. 흔들어 주세요. 아안 흔들어 주는데요. 잘 안들립니다 여기까지 지금 혼자서 힘드십니다 멋집니다 김주원님 오랜만입니다 음. 해수이 왔구만요 여행도 왔습니다 소시 필요하십니까? 소시 필요하면 제가 아참 이거 하나 또들어왔습니다 어 저한테는 쓸모가있는거고요 바다에서는 냅두면 또 오염물질이 되는거니까 제가 이걸 많이 주워 모아가지고 나중에 장비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 위반시에는 행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이게 붙여놨어 거일리 어촌계장이 마을공동수역이라고 이거 법적으로 이거 맞는지 진짜 군수님이 이거 이야기를 한건지 아니면 어촌계장이 임의대로 어, 만든건지 스쿠브 장비를 착용해서 들어가는 행위가 안된다라는 거를 대상이 될수 있음을 양지합니다 이거 한번 법, 법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가 뭐가 먼저인지 어촌계의 협동양식의장이먼저지 레즈활동이 레저 아니 내내집 앞에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뭘 하나 이쁜 그림을 하나 찍고 싶어 그러면 그, 저것도 저기에 해당될까요? 스쿠브 행위요? 그, 지역이기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서 지역이기주의 그러니까 마을이기주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절대 아니 쓰레기 나무쓰레기나 갖다 버리지 말게 하지 그러니까 지역 너무 한세기도 팔도 살지도 못하고 갈 거면서 내 거라고 막 내놓지 않겠다고 내 거가 어딨어요 내 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 들으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이제 서핑 천국이 되지 않을까 <웃음>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있어서 그 아가씨들이 놀랄까봐서 서퍼들이 놀랄까봐서 참았습니다. 안그랬으면 제가 먼저 인사를 좀 건넸을텐데 우리 마을을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뭐 별일이 없으시죠? 김두원님 요즘에 뭐하고 지내셨어요?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아, 뭐 하셨어요 요새? 요 근래는 통 오구를 못 뺐습니다 제가 방송을 매일같이 하지 않아서도 그런것도 있겠는데 어? 하재 불 났어 영주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웃음> 어? 보석 위에 입김이 나온다고요? 여기는 지금 15도입니다 바깥 온도는 17도 바깥 온도가 17도 따뜻한데 창문을 역시 역시 미역을 주어로또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미역을 주어마러 어르신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제 감성돔 처리되다 보니까 감성돔을 잡으러 많이들 태공 낚시꾼들이 갯바위에 다 올라탔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어진지가 지금 며칠 됐는데 아점을 네, 아점을 저는 했고요. 이제 엄력 충산물 윤달까지 끼어 있으니까 충산물이 돼야 된다 윤달하고 상관없이 양력으로 본다 해도 지금은 봄이어야 되는데 10도까지 가버렸다 따뜻한 봄날을 서울 사람들은 기다리겠네요 아닌데 며칠 전에 여기 바람 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반팔 입고 다녔다고 했는데 내일도 날씨가 사실 안 좋습니다. 바다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아이 예, 걸어주는 나갔고요.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정도에 놀러가군 생활 30년 차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친군대 군대 동기 내외가 오늘 8시 30분에 호포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밤 쉬었다 갈진 모르겠는데 또 이어서 바로 또 제주도를 간대요. 제주도를 간다니까. 일정이 바쁘겠죠, 뭐. 내가 좀 아직까지 어수선하네요. 전기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좀 다섯 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 꼴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뭐, 자아들었다라고할 수는 없습니다. 깃대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거진 배가 와 있네, 거진. 강원도 거진 아닌가? 후포의 만성호랑 거진호가 붙어 있는데, 거진호. 한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불고 있고요 우리 대기배들이 대기마크를 붙이고 있는데 깃발이 바람이 워낙 세니까 저게 뭐허가 의미가 있는 않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것 같은데 배가 만들어지면 하... 또 바로 해제됐다가 또 바로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바깥에서 사는 게좀 싸긴 한데요. 그 비싼 이유는 맛있어서 비싼 겁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난전에 난전에서 사는 거는 또 그만큼 그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또 맛도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 조금 비싸게 먹자라고 하면 정식 그 음식 그 이런 정식 가게. 그 음식점에서 드시면 되고요. 저렴하게 난 사겠다. 그러면 이게 렇 난장 시장에서 할머니한테 사면 되는데 운 좋으면 운 좋으면 복을 복입니다. 운 좋으면 뭐 간혹 그닥 좋은 건 아니지만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예, 돈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잘 잘 생각하셔가지고. 난전에서 뭐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한 마리에 만 원짜리 뭐 이렇게, 열 마리 십만 원뭐 이러는 거 하고, 한 마리에 팔만 원 하고 하는 거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돈 작게, 어싼 돈으로 그냥, 사가지고 먹고선, 아, 두번 다시 홍게 안 먹겠다고 짜다고 비싼 거안 샀으니까 그런 겁니다 비싸사, 비싼 거안 사고 싼거 싼 사서니까 그런 거고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 정말 맛있더라 라고 할수 합니다 예, 그거는 허불이 분명히 갈려지니까 통상 맛있는 거 먹고 어. 그러려고 하시면 한 마리에 그냥 키로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한 마리에 3만원짜리 뭐 이런거 한, 한 10만원 10만원짜리 주세요 이러면 은 여기 오셔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구독 좋아요 안눌러셨다면 안 네, 눌러주세요 잊어버리고 안 누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때 우리 101대 성업입니다 멋있죠 이제 원 일본에서 온 배입니다 일본. 일본에서 만든 배인데 우리 형님이 안 타시고 다른 순장님이 타고 계셔서 아 정말 멀리 5분 10분 거리에 를갔다가 제가 지금 단체 산다 40분이 걸려서 후포항에 벚꽃은 다 졌습니다 이제 뭐 안녕이 뭐 안녕해, 아? 어? 내가 나가야 그거지 안 되지? 아참 아치. 얘 예, 없지? 오십 프로 따개어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추 출... 추랑 준비하는 거예요? 어? <웃음> 초랑 준비하는거야요 초랑 준비 네. 다, 다, 다 망했다 다 망했다 네 사람이 없어요 다 망했다 아닙니까 아 망했어 아니까 아 많이 했다 아니까 오야무조로 아.. 오야무조노 아니 그래서 나 50%라도 나왔잖아 누가 나보고 욕하시는 거아니까욕하생고 너가 너가라고하셨으 혼자도 가셨으 맞죠 내가 혼자도 갔다 왔는데 계속 쟤쟤쟤쟤쟤쟤쟤쟤 이트에는아무칠하려 했는데 이원 색깔 칠하는 랩트는 비싸고 그렇대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칠한는 이걸로 주문해가지고 어 주문해가지고 요거 밑에 바닥하고 지금 달라고바위에안벌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야 진짜 이쁘게 꾸미놨다 이거는 <목소리> 아이고야, 이 선실도 대박 멋있네. 이야, 제주도 갑니다, 입에는. 열심히 다 꽂히고, 허가 다 맞고, 이제. 어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물이 한 방울 안 들어오네. 와, 정말. 어떻게 해서 물이 이렇게 한 방울 안 들어올 수 있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저 샤프트 저거를 꽉 잠궈 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잠궈놨나 보다 출항을 안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어? 물이 하나 없어 민물인데 크레조를 옛날에 부어놨더니 막혀버렸다. 시간 됐네요